야, 오늘 저녁 이거 지금 뭐야? 이게 조명 쓸까? 그럼 밥 먹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5 분에 오토바이 타고 날라왔는데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왜 야채밖에 없어? 이거 건식 부자 이거 안마 와 엿기 건식 부자들 진짜 미쳐버리네 어? 야 설마 이거 지금 다 고수 아니야 고수? 어? 이게 저녁이야? 네아 저..밝게 말하지마 밝게 말하지마 <웃음> 밝게 말하지마 말하지 아 야, 여러분들 앞으로 번시 부자가 행애나 밥을 먹자고 하면은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믿지 마세요 앞으로 어? 정말 믿지 마세요 정말 믿지 마세요 진짜 뱅반 오늘 쯤도이세트 응어 비엔남 오늘은 고수, 첼, 고수 먹기 <웃음> 연습을 할거예요 이 고수가 저번에 저희가 벌레를 먹고선 베트남의 음식들을 거의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번에 같이 쌀국수를 먹다가 고수가 있었는데 저희 셋다 그걸 못 먹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베트남 음식 맛을 느끼려면 고수를 먹을 수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고수를 극복하기 위해 아홉 가지 고수를 준비했어요 갑시다! 첫 번째! Any? can you explain this one? Yeah, son railway. 일단 먹어봐 왜 이러면 애플비에 뭘...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힘들다고 아 이거 약한 거지 제일 약한 거지 약한, 약한 거니까 먹지 약한 거니까 <웃음> 많이 먹으니까 너무 쏟다 아니 더 많이 아니 뭐 진짜... 많이 먹었나 아니 왜 그래 저나 아, 쉽지는 않았거든요 <웃음> 혀로 맛보고 있는데 근데... 향이 너무 와있다 정말 싸한 바함만 살짝 나. 음. 나쁘지 않아. 이 정도라면은 한국 항상들 다 먹을 수 있어요. 자자. 어, 뭐 그러지 않아. 너 아이 봐. 너 뻥친 거 아니야? 뭐야 야, 이거? 어, 이 생기까지. 야, 야, 야, 야, 야. 어디서 솜수 물야아직까지 가잖아.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웃음> 그냥 시원하고 맛없는 맛이요. 아, <웃음> 어, 시원하고 마없는나 이거 명을. 시원하고 맛없는 맛. <웃음> What is this name? 라티토. 라티토. 라티토. 라티토. 우리 게임 합시다 처음 먹은 사람이 이걸 먹었어 네. 두번째 먹은 사람이 이걸 먹었어 마지막 남은 사람은 다 먹어야 돼모타이바아 네. 짜! 야야모타이바모타이바아 짜! 짜! 어 이거, 이거 냄새 안 좋아 이거 냄새 일단 냄새 안 좋아 깻잎같이 생겼는데? 냄새나 <웃음> 아. 말하지마 말하지마 말하지마 <웃음> 냄새나 동목 동국아 동... 어떻 양념하고 먹으면 먹을 수 있어 뭐 먹... 진짜 진짜 이거 먹으면 고추장 떠올라 넘버 투네 저는 아, 아빠가.. 야!! 야, 야, 야, 야, 야, 진짜... 야 이거... 그거 액션 안 했으면 아빠 많이 먹어줬거든 동국아 <웃음> 미안하다!! <웃음> 아들. <응>. 미안하다!! <웃음> <웃음> 어우 냉병해 응? 괜찮지? 이 정도면 견절은.. 아주 어... 어... 잘하네 이게 맛이 화장품.. 얘도 근데 뭐 대단하진 않네 아니,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국이 이 정도로 할수 있지 거기 음. 응? 고기, 고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 응. 아 어, 미안해 많이 버리지 마라 <웃음> 냄새가 아... 아직까지는 할수 있어요 이거는 좀써워요 근데 왓디 디스? 라티도 생? 모타이바 요 이게 감... 같은 <웃음> 거 맞아요 이거? 여기 늦게 올라오네요. <웃음> 처음은 견딜만한데 어. 마지막에 올라온 맛이거든 곰팡이 맛이야. 곰팡이 맛. 그래도 뭐 아주 심하진 않아요. 이 정도는 먹을 수있어 이건 안 먹는 거죠? 아그건안 먹었는데. 음. 음? 이 이거는 쓴 맛은 없어요. 응. 쓴맛 없고 그냥 다른 거 같은데 이상한 맛. 음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아니 근데 이건 양 음,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음, 먹어? 이거 또... 확 넘어가나? <웃음> 아이. 코 막으시면 안돼요 코 막으시면 안돼요 와.. <웃음> 아.. 아..냄새.. 아. 아, 냄새나..임냄새새나.. <웃음> 아, 아 먹어보니까 어. 맛있어 뭐 어, 괜찮네 먹기 보니까 정말 괜찮아 어우..이거 아, 진짜 뭐.. 한 이게 조금 먹으면 더 기분이 그런건가? 음. 많이 먹으면 안가? 차라리? 아니..빨리 먹어 진짜맛.. <웃음>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공포스러워서 이거 조, 조금 하나라도 들어서 쌀국수 안먹단 말이야 그.. 응 음. 근데 내가 이걸 먹는구나. 내 이런 이런 날이 있구나 진짜 난 평생 살면서 이거 안 먹을 줄 알았거든. 어디 이스네? 나. 야, 야. 야. 야. 이거. This one no. 야 않아. 이 소는 야 짝장. 이 음어 빼주세요 하자는 꽁고 뭐라고냐? 검은 라이너. 부르면 뭐 탈려죠? <웃음> 고기 하나 올리 이거 아, 하나 나. 더 올리 이거. <웃음> 음식이 사람을 미쳐가게 <웃음> <비춰서하게> 만드는구나. <웃음> <웃음> <웃음> 어! 민들처음들 알아. 그 <웃음> 알아. 오바요 더러. 어. 와, 이거 진짜 처음에 만겁데 먹고 나면 안 맛이 안 나. 이게, 이게 머리에서 돈봐요 이게 맛이. 한, 지금, 한 지금 한이 정도, 정도 먹었나. 아니 하나 그럼 하나 그래 하나 하나 왜 그래? 진짜 어, 아 어때? 하나도 안 나는데? 하나도, 하나도 안 나. 안나안나 안 나. 진짜? 응. 지금 먹었는 아예 나지? 여기서 맛이 갔나 봐이 감각이 조졌나 봐 지금 <웃음> 안 나죠? 어 그러네 <웃음> 맛있어야는 맛이 안나요 맛있지는 않지 풀떼기가 맛있는 근데, 거 아니지 지금 미나리맛 나지 않아 아, 아, 미나리맛 그게... 나 나는 미나리맛까지 아니고 <웃음> 그냥 그강렬한 우리 항상 못 먹는 그 특유의 향과 그런 맛인데 그 맛이 거의 안나 그냥 별거 없어요 너못 먹는, 먹는 거 아니었냐? 또도안고있아 아이 그 아, 그렇게, 그렇게 반칙하면 안하니까 싫어, 싫어 나르지 않아 응? 이제 안 했잖아 실험도 지금 얼굴 상태 괜찮아서 마이 어때? 설명해봐 <웃음> 어르신 <웃음> 숨 쉬세요 목으로 괜찮네 입으로 하 코로 하 코로 좌회전해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이제 다음 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딱세개 있네 알았다 이거는 안어려 이거 어, 뭐야? 어, 냄새가... 신선한 냄새 나는데? 응. 자! 어 이거, 와, 이거는.. 이거 뭐야? 왜 그래? 왜? 이거 왜? 왜? 요 진짜.. 딴거 맛을 떠나서 너무 써! 아, 너무 써! 몸에 좋은 거 응. 같아 이거 어, 먹으면 좋은 건데 나 비리고 이런 건 없어 근데 너무 써! 고수냄새 도 없이 그냥 쓰기만.. 응! 아나 미안한데 쪽쪽 보이는 거저 고추장 아니야 저거? 네, 이거 고추장인데 얘네를 베테랑 사람들 이거 날로 안먹을 것 같은데 이거 쓴거 먹을 때 이런데 한번 딱 찍어서 먹으면 아니 진짜 와! 진짜 이거 인간 와! 아니 설명설명 설명, 아니 진짜 왜그래! 이거 딱 찍어 먹으면 먹을만 진짜 하단 말이야 이거 한게 고추장이라는건데 초고추장 초고추장 맛이 달라어 은혜야 엄마 아니 이거는 그래 이건 여기 찍어 먹는거야 이거 한번 해드가다 이거 아무리 넣지도 않지 이건 그냥 야채 그러면 이것도 발가락이 조금 있는데, 응, 아면 응. 아우, 이건 또뭔 맛이야? 진짜 너무 쓸데니까. 이거, 이거 그거 엄청 들어다으아어싸어 와, 이거 그거 막 박, 허브 엄청 들어있는 허브가 괜찮아. 근데 이거 이렇게 많이씩 먹으면 안 되겠다. 조금씩 먹어야겠다. 아, 이거 말고. 근데 이거 삼겹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는데 그럼 오늘 또 삼겹살 한덩어리 좀 준비를 해야겠다야다짜반짝 어, 진짜 고추장 안찍을게요 못찍는거 아니야 매워서 야 나도 안찍었어 나도 안찍었어 이게 <웃음> 와아니 본인은 찍었잖아 생활병 <웃음> 하다가 찍혔어 찍혔어 고추장이 요, 요만큼만 하고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얘가 다 튀었어 튀었어 <웃음> 쓴맛만 아, 나. 찍었다아나 진짜 이거는 나아 아, 이건 좀줄렵다 동욱이 이거 좀 나도 아직까지 힘들어 쓴맛이 너무 강해 어 쓰다 었어 다 먹고 나는데 아직까지도 나왔네 데한대데자 여러분 맞다. 봅시다 토합니다 이번엔 동욱이 오바트쇼와 얘기가 합니다 거기 들어 보여줘 아직까지 아무 말도 안 나요 음 줄기를 씹으면 쓴게 나올 거야 쓴물이 <웃음> <웃음> 아 이건 솜샷도 괜찮은데 한 중간에 10초 정도 썼고, 마지막에 잠깐 쓰고 자, 거의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제일 쉬워? 아 맞아 난 어, 이게 제일 나나다 사람마다 다르구나 와. 아, 나 오늘 진짜 행복하다고 나 고수 먹을 수 있다, 이제 하하, 아, 잘 나눠봅시다 음, 아, 네. 자, 먼저 드시죠 이거, 어? 똑같은, 처음 거는 똑같은데? 근데 조금 다른가봐요 아까 처음 거에 딱 따블? 처음 먹었던 건 민트, 그게 따블로 강렬하고 지금 내가 여러 먹었고 고수를 먹어가지고 지금 미각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웃음> 확 느껴져. 그러니까 평상시 다른 걸안 먹고 이걸 처음부터 먹었다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돼요. 자 응? 가봅시다. 어 정말 치약 맛도 치약 맛득. 그러니까 치약 내가 보기엔 치약이 더 맛있어. <웃음> 치약이 <웃음> 맛있어. 그죠? 이상는데도 이게 따블로우어오 해바닥 따가워. 이거 리스테린 같아, 리스테린. 아, 아, 이거 막막 아까처럼 괴성은 못 지리겠는데. 응. 음. <웃음> 와, 이거 막 진짜 치약, 이걸로 음 만들었네 치약을. 아, 정말 그럴 수도 있어. 어. 이거 치약 맛은 똑같, 그 향은 똑같아, 거의 똑같아. 이거 엄청 강력하네 이거. 예. 어. <웃음> 이거 좋아. 예, 이게 싸요. 아, 누왜 이래? 미각 잃었나봐 진짜얘 괜찮니? 어떻게 경어가 네,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거보다 훨씬 약한데. 아, 어, 얘 이, 거가 이상해. 너숨안 쉬었지, 또. 아저 그 이거는 긴급 상황. 니 야야. 저... 아, <웃음>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알아 알아 알아. 아! <웃음> 아 이, 이게 뭐야? 너무 네, 저 먼저 갈게요. 야, 많이 지 마. 와, 어디 꼼수 부려 살짝 보 아. 한 숨을 쉬게 만드는 아 이거 아니야 초장이 없어져요 진짜 지옥이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이러면 안돼 초장 찍지 말고 <웃음> 아니 뭔 소리야 <웃음> 여러분 한번 실험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대체 안녕하세요 짝이 그냥 한숨만 나오네 너무 힘든건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소리가 안나는거 아닐까? 전기 어 전기? 아 진짜 안좋아 <웃음> 야 평상시라면 절대로 난안 먹을 음식이에요. 이제 먹어봐. 요 이거 내가 보니 이거 혁진 씨가 먹으면 이거 갈것 같은데. 천 원. 아시원아 이런 전기. 오 전기 온다. 전기 와. 이거 물안 먹어도 되겠는데? 침이 막 칼칼 나는데 오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 요 어떻게 하겠니? 먹어야지. 이 이제 이게 <웃음> 아저 초장 입나 입을 후분고 싶어 <웃음> 아이 들어온 <드러운> 사람아 <웃음> 어? 방송이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아 동호기철을 쓰레기를 만들고 있어 아나이 국장 안 먹어 들어서 안 먹어 나이 국장 들어 손가락으로 막이에난 오히려 이, 이 전기 너무 써.. 이건 냄새도 안나 이건 쓰진 않아 그냥 비린 비린데 그냥 역한 느낌 피니네 오 피니 라오.. 엽가 엽가 오아 진짜 이 냄새 정말 신기해요 생선에 아니 야채.. 야채떡풀티기에서 생선.. 생선 냄새가 나 비린내 비린내 진짜.. 진짜, 이래요. 진짜. 예 갑니다 <웃음> 음 나아!! <웃음> 아.. 아 <나> 진짜.. <웃음> 응? 음. 아이 대만 어떻게 해! 아, 나 살아야 지 미친거 아, 아니.. 다했 짜여 이래 나.. 아이씨.. 설명 좀 해줘 설명 좀 설명 도에 <웃음> 안나와! 아, 살려줘 아나이아 아, 근데 이거 안나오지? 이창 안먹어 들어서 안먹어 <웃음> 나이고창 들어.. 손가락으로이나 <웃음> 좀.. 나좀 먹자 <웃음> 이거 뭐.. 이새끼 왜 하트 치, 하트야.. 사랑스럽게 생겼어 왜.. 쥬쥬쥬쥬지왜 <웃음>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어 얘? <웃음> 야. 어 내가 1등 1등 그니까 1등? 1등 1등 쓰고 이런거 없어 쓰고 이런거 없는데 근데 사람을 완전 골로 보내 네 진짜 이거 전기 올라죠 정말 전기뿐 아니라 진짜 눈물 나, 나 눈물 난다 나방송고먹어서 가자 갈라고였어 이거 왜 찍는거야 이거? 어? 아니 못 먹는거 못 먹는거잖아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쇠, 쇠, 쇠 냄새같이도 나고 이거. 진짜 쇠냄새 아.. 쇠비린네 여기다 토..해서.. 아.. 이거 그래. 토할 수도 있어 진짜로 위험해 아 두통난다.. 아 눈물났어 응. <웃음> 이거 정말 용기 같나? 이렇게? 아 냠냔. 응? <웃음> 음? 아, 여기..여기다 <웃음> 아, 나아나 이거.. 느낌 알아? 나 귀를 막고 있을게요 다음 날 예상돼 이거는 더 생켜! 더씹 아...씨 머리 막 쓰는 거보여 지금? 어... 아, 안 쓰는 거... 아야 <웃음> 이거 1 0만 발거야! 아니 발가락 차라리 발가락 빨아줄게 이거 좀 봐! 마... 이거 진짜 냄새 그대로만 나지 어 정말 그대로다 진짜 이걸 이거는... 아, 아 또... 토하면 안 먹어도 돼요? 베트은그 아, 다시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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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비린내 맛이 진짜 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냄새 그대로 맛이 딱 나요. 그지. 야이 야채계 만내이야만 냄새가 일단 아까 그거에 비 청국이 냄새야. 이정도는나 견뎌. 뭐, what is name t i s 야! 야! 야! 아니 그럼 야 예. 괜찮아? 깜짝 놀랐네. <웃음> 이거요 이거, 이 이거. 이거, 니까 마지막 거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야이정하게 나는 이정이라면 아까 전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을거 이거, 이 아니야? 방금 전. 거 네, 방금 전께 이거, 이이 이거, 아 하위 레벨이야 내가 보면 중간 정도? 이난 이거. 오거 이거, 온다. <웃음> 괜찮아. 어, 아까 전게 너무 됐잖아. 마지막 때. 아우 이거 싫어. 너 동아 너 참아야 돼. 그거 넘어가면 없어져. 우리 몸이 얼마나 좋은 건데. 마지막이니까. 네, 마지막 지금 마지막까지 왔다. 아왜또 흘려? 어, 어제 먹었어. 나올 나올 거 같아 지금. 어 아니야, 있네, 있네. 아니야 나올 거 없어 다 나왔어. 네네, 손에 소래 찍어 먹을래요. 좀 많이 했다. <웃음> 너무 많이 지 <웃음> 자, 저는 오늘 느낀 소감은 역시나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쓰군요 몸에 <웃음> 좋다고 야, 이 몸에 안 좋으면 이걸 누가 먹어 몸에 좋으니까 먹겠지 그리고 아. 또 하나 내가 버리것같상태에서 이거는 야채기 때문에 힘이 없는거지 역시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돼 음, 음식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이제 고소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앞으로 고수잘 먹었으면 좋겠고고수랑 같이 먹어서 쌀국수나 음식들이더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음식 체 w 지콘텐츠 e 정신이랑 몸 건강을 위해 당분간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 t Hey, what? 이 e 이 w h a 이 Hey, what? Hey, what? h oh, hey, <웃음> 다시 힘든 음식 먹기 챌린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음 <웃음> 빨리 고기 먹으러 가자